추석맞이 반짝 짓고 루베스 사과 요 지금 6kg, 6kg 100개, 100박스 한정입니다. 한정 먼저 주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100분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100분만 홈쇼핑 농쇼핑. <웃음> <웃음> 사과 굉장히 작아요. 어, 원래 이거 작은 건 미니 사과라요. 이거 애들 하나 먹으면 딱 맞겠다. <웃음> 애들은 <웃음> 네. 어, 이름이 뭐예요? 루비에스. 루비면 보석 아니야? <웃음> 루비에스 이 루비에스 사과를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아, 키우는... 이거 한 4년 됐습니다. 4년? 예. 새콤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비타민도 많고 향이 아. 너무 좋아요. 어... 새콤달콤 루비에스 껍질도 얇고 여섯 개가 한 박스에 들어가네요. 예. 예. 그럼 몇 박스 들어갑니까? 요 10개. 10개. 예. 추석맞이. 루비에서 사과 반짝 직구이다갖다는 거고 신선하고 선하고, 맛있는 거를 맛있는 거. 예. 바로. 바로 자수시니까. 집안에서 그냥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예. 굳이 마트 가서 그치? 예. 사서 골라서 예. 집에 갖고 와서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음. 물을 수도 없고. 맛은 보장합니다, 우리 거는. 자, 이 직접 이 사과를 만드신 농부님께서 이게 맛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도 맛은 봐야 되겠죠? 예, 한번, 맛있어 한번 봐봐. <웃음> 야, 기대가 됩니다, 이 맛이 예. 어떨지. 원래 그냥 먹, 이게 먹는 사과입니다, 원래. 안 깎고. 아. 맛있지? 진짜 맛있네 응. 껍질도 야, 얇고 아주 얇아요. 안에 육즙이 굉장히 예. 풍부해 이거 응. 보여 드려야 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육즙이 풍부하고 껍질이 엄청 얇습니다 야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사과는 새콤달콤하면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 있어 음 그럼 요 사과가 지금 이 박스 안에 몇개 들어갑니까? 10개. 10개. 10개? 예. 요런 게 10개 들어갑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리 싼 것도 이 사과가 1kg당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죠? 예. 택배비 포함해서. 예. 예.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는? 우리는 4만원 저렴하게 팔려고 그러거든요. 6kg를 네. 4만원에? 예. 네. 원래 6kg면 6만원 해야되는데. 예, 네, 우리는 이거 뭐 빨리 팔아보라고 아. 땅일도 하기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몇 박스나 지금 계획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한 100박스. 아 그거는. 이거는 사고 싶어도 다살 수가 없네. 딱 100박스 한정. 추석맞이 반짝 짓고. 루베스 사과. 요 지금 6kg. 6kg 100개. 100박스 한정입니다. 한정 먼저 주문하신 분들에 한해서 100분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분만. 금방 따서 드립니다. 그러면 싱싱하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살때 이게 언제 따는지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따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니까 집에서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드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농민이 직접 키워서 농민이 해서 농민이 포장해서 농민이 보내주니까 이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6kg 한 박스에 4만원, 그죠? 네. 4만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요런 네. 기회 자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판, 딱 100박스,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얼른 얼른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